엄마? 엄마? 응? 얘네 <웃음> 뭐지? 진우이는 <디디> 뭐야? <웃음> 하얀 구멍. 하얀 아 I'm <laughs> sorry. <laughs> 아까 그거 한 번만 더보여줘아 a w 나의 토크 토크. a w a Akawa, a k a a a k a a t e r 제가 안바퀴 들면 어떡해 컴티지킥 컴티지킥 오오오 거치먹자 많이 어려우신가요? <웃음> <웃음> 와 고기보다 어려워요 어,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얼추기다 잡았다 지루 물고기 잡았다 물고기 잡았다 낚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<웃음> 아,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, 이거. 오, 또 잡았어! 이거 해충이에요. 오, 또 잡았어! <남았다>. 와, <웃음> <오>, 여기. 팽이바 <웃음> 우리 감자튀김 먹으러 갈까, 진우야 2,000 years later, w o to o u s u n i o e a r sorry,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g e 이 m a n y 요 e r m a n y g 이 r m a <entertained> <웃음> 나 도와줄 거야? Come baby. 진짜 꽝등산을 정말 잘 하시는데. 엄마 기다려요. Yeah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제 엄마를 기다려, 이제 헤헤헤헤. 를 기다려! 엄마를 기다리자! 헤 헤헤헤헤헤. 헤헤헤헤헤. 헤헤헤헤헤. 헤헤헤헤헤. <웃음> 이거자동차 엄청 크지 I <웃음> 노야뛰어야돼뛰고있습니다 <진우야>, 귀여워 h e 헤이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 오늘 화장 눈꼬리 내려서 그렸는데 어떤가요? 맨날 올려서 그렸는데 오늘은 내려서 그렸어요 순딩해보려고요 달라진 게 있나요? <웃음> 위치만 조금 바뀌었죠. 네, 한번 봐주세요. <웃음> 갇혔죠. 엄마 구해주세요. <웃음> 엄마 구해주세요. <웃음> 포기했어. <웃음> <웃음> 성공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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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no. 엄마 no. no. 나쁜 악당 눌리지는 헬로 헬로 타보 야선이 나왔어 저리로 가면 돼나 나는 나갈 수가 없어 엄마 어 빨래로 네 엄마 어떻게 이거 앉아서 보고 있을까 우리 그거 스티커 스티커? 응 라이커 스티커 스티커 떼고 싶어 네? 응? 너무 스모킹 동창이 오는 거 노스모킹 담배 피지 마세요 여러분 담배 피면 폐가 안 좋아져 그럼 나중에 아예 할 수도 있어 <웃음> 교육 좀 시켰어 <웃음>